학생 번호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텍스트를 해주시고 성별도 텍스트지만 영어이기 때문에 IME 모드를 영 숫자 반자로 해주겠습니다 신장과 몸무게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생번호는 숫자, 이름과 성별은 짧은 텍스트인데 이름은 그대로 아래에 ime 모드를 한글로 두시고 성별은 영어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에서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장과 몸무게는 숫자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값을 오타 없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오타가 발생하면 나중에 폼과 보고서에서 자료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폼을 만들 건데 학생 번호, 이름, 진장, 몸무게, 테이블에 있는 내용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폼을 만들기 위해서 커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폼 디자인을 누르겠습니다. 오른쪽 경계선을 19 정도에 맞춰주시고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해서 참 네임이라는 오류가 뜨게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레이블을 선택하셔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한번 오류가 어떻게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 제가 자료값을 제목이라고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제 폰보기를 누르시면 샵 네임이라는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드실 때 텍스트로 만드시면 안되고 반드시 레이블로 만들어주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글자를 입력해주시고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시면 줄이 바뀝니다. 글자를 모두 입력해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허식의 글자 크기는 16으로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셔야 글자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테두리의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화면에 가운데 보이도록 적당히 드래그해 주시고 목록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을 누르시고 목록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왼쪽의 a 이블은 클릭해서 빌리트로 지우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행원본을 클릭해 주시고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학생번호, 이름, 신장, 몸무게를 순서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성이 김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별을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마이크 쌍땀표 김별 쌍땀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이라는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남성이면서 라고 했습니다. 근데 화면에는 남성이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성인 조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체크하지 않고 남성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성별을 클릭하신 다음에 표시 체크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에서 남성을 적으시면 되는데, 테이블에서 성별은 M과 F로 구분되어 있었죠. F는 여성이고, M이 남성이기 때문에, 성별이 남성인지 확인할 때 M을 쓰시면 됩니다. 성이 김이고 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에 조건을 적으시면 됩니다. M이라고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맥스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쌍따옴표 쌍더운표 M 쌍따옴표가 됐죠 이제 성이 김이고 성별이 남인 사람만 맞게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10번, 11번, 12번, 10번 이렇게 5명이 나왔습니다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김이면서 M인 사람이 5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한 게 됩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남성이면서 신장이 1 6 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줄에 다시 크거나 같다 160을 적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이 맞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다섯 명이 왔는데 한명이 줄어들었죠. 이제 신장을 보니까 모두 160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맞게 나왔기 때문에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클릭해 주시고 목록 상자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폼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열 이름을 예를 안 했기 때문에 열 이름이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 열의 개수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만 나왔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형식에서 열의 개수를 4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다음 열 이름을 예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폼보기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값이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서 아래쪽에 선을 넣어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고,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두께는 가장 두꺼운 6BT를 해주겠습니다.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를 넣을 거기 때문에, 아래쪽 크기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레이블의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에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맞춰 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서 좌우로 크기를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아래쪽을 드래그해서 아래쪽 모든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정렬,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로 맞추겠습니다. 아래쪽에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쓰실 때띄어쓰기가 틀리지 않도록 공백을 정확하게 지켜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제목은 약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테두리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전체를 블럭 씌워서 서식에서 글꼴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쪽 제목만 클릭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16으로 맞추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크기가 맞춰집니다. 목록상자와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 색을 검정 텍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목록상자만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해 주시고 Ctrl-C 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는 다운표 Ctrl-V 다운표를 해주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설정 위쪽 여백을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주변에 회색 음영이 있기 때문에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하시고 서식에서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를 해주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해주시면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인쇄 미리 보기를 닫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창을 닫고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얘를 눌러 주시면 폼 이름은 변경 없이 폼 2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이제 보시면 학생 번호가 10, 11, 12, 20으로 오름차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SQL문을 작성할 때 보시면 order by가 없습니다 오더 바이가 없으면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을 지정한 게 아닙니다. 이제 겉보기에는 맞게 나왔지만 SQL 문에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용이 같게 나와도 오더 바이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에서 행 원본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학생번호에서 정렬을 오름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이제 행원본을 클릭해서 컨트롤 C. 쌍 따옴표 안에 범위를 지정해주시고 컨트롤 V. 그러면 order by 테이블 1 학생 번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구가 나와야 감점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폼을 보시면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더바이가 나온 게 달라진 점이죠.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닫기 이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판정, 이만율, 클리닉 대상은 테이블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처리 조건에 보시면, 이만율, 판정, 클리닉 대상에 대한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조건에 보시면, 성별이, M이면 남성, F면 여성으로 조건이 처리 조건에 성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별이 있죠 근데 테이블에도 성별이 똑같은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이름이 똑같으면 혼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름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없는 판정, 비만율, 클리닉 대상, 그리고 성별을 처리 조건으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테이블 1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먼저 판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판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판정, 콜롬, 비만율이 99% 미만이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IIF를 쓰겠습니다. 가로를 열어주시고 비만율을 적겠습니다. 비만율이 작다 99% 라고 했기 때문에 0.99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콤마, 99% 미만이면, 땅 따옴표, 정상, 콤마, 99% 이상, 109% 미만이면, 과체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나머지는, 109%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했습니다. 비만을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제 i i f 은 전체를 복사해 주시고 Ctrl-C 비만 전체를 범위 씌워서 Ctrl-V를 하겠습니다. 99% 미만이면 정상 1.09% 109% 미만이면 과체중 나머지는 비만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옆에 칸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는 학생 번호를 넣어주겠습니다. 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학생 번호를 선택하셔도 되고 상단에서 학생 번호를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성별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는 성별은 처리 조건에 있는 성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성별, 콜론, 성별이 m 이면이기 때문에 if를 쓰시면 되죠. if, 가로 열어주시고 성별이 m 이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성별을 적으시면 여기 성별과 여기 성별이 구분이 안됩니다. 여기 있는 성별은 테이블 1에 있는 성별이고 여기에 있는 성별은 처리 조건에 있는 성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게 하시려면 여기 성별이 테이블 1에 있는 성별이기 때문에 성별 앞에 테이블 1점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테이블명이죠 그래서 테이블명을 적어 주시고 필드명을 적어주시면 정확하게 테이블 1에 있는 선별하고 저희들이 만든 필드명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쌍따옴표 m 쌍따옴표 콤마 쌍따옴표 남성을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콤마, m 이 아니면 여성을 적어주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신장 몸무게 비만율을 적어주겠습니다. 몸무게 여기에 성별은 테이블 1의 성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별에 테이블 2를 적어야 되지만 나머지 값들에서는 몸무게와 혼동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나누기 가로 열어주시고 한번더 가로를 열어서 신장 빼기 백 가로 닫고 곱하기 0.9595%를 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비만율은 퍼센트로 표시하라고 했죠. 퍼센트는 커리에서 작업하지 마시고 보고서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클리닉 대상을 만들겠습니다. 판정이 비만 이면이기 때문에 똑같이 I, if를 쓰시면 되죠. colon I, if 가로 열어주시고 판정 적어주시고 는 낭따옴표 비만 낭따옴표 콤마 판정이 비만이면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낭따옴표 O를 해주시고 쌍따옴표, 콤마, 비만이 아니면 X를 해주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서 if 함수를 끝내주시고 표시가 없으면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체크해주겠습니다. 이제 쿼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비만율이 칸의 너비가 좁죠. 더블클릭해서 제대로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백분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 값이 크게 보이죠. 나중에 보고서에서는 백분율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값에 문제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창을 닫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저장을 위해서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변경 없이 그냥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 방금 커리2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커리2를 선택하겠습니다. 판정, 학생번호, 성별, 신장 모든 순서가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해 주시고 판정을 그룹으로 할 거기 때문에 판정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판정 안에서 학생 번호의 오름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 번호를 선택하겠습니다. 옵션 요약을 클릭해 주시고 처리 조건의 6번에 보시면 해당 인원수 및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인원수는 카운트 함수를 쓰시면 되고 평균은 여기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과 몸무게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다음, 다음, 디자인 수정을 체크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판정 바닥글에서 요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왼쪽 눈금자 부분에서 클릭을 해서 d e 트로지우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도 필요가 없죠. 한 줄을 선택해서 d e 트로지우겠습니다 판정의 내용이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판정을 아래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판정 머리글의 여유 공간은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 바닥 글도 여유 공간을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판정은 정상 비만 과체중 이렇게 세 글자가 가장 긴 글자 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 필요가 없죠 컨트롤 키로 한정을 선택해서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학생번호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로 아래 학생번호를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히 키워주시고 방향키로 왼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성별을 드래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성별도 그렇게 큰 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방향키로 왼쪽으로 조금 옮겨주시고 신장도 범위를 지정해서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몸무게도 범위를 씌워서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서 비만율의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서식 탭에서 밑줄을 선택해주시고 제목의 크기를 좌우로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아래 간격을 조금 키워 주시고 작성 일자를 삽입하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작성일자, 한칸 띄우시고, 콜론, 는을 해주시고, 데이트 가로 열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오른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블럭을 설정해 주시고, 정렬 탭에 맞춤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크기 공간에서 가장 좁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맞춤 오른쪽으로 해주시고 작성 일자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 회색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이동할 때 위아래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동해 주신 다음에는 한 줄을 선택해서 정렬해서 맞춤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정렬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고서의 모든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서식 탭에서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 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투명을 해 주겠습니다 판정은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판정을 선택해 주시고 형식 탭에서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작성일자에 데이트는 왼쪽 정렬을 하면 왼쪽으로 붙어서 간격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데이트만 선택해서 왼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비만율을 선택해 주시고 형식 탭에서 형식을 백분율로 변경해 주시고 도수짜리수는 0으로 하겠습니다. 판정 바닥글에서 한 줄을 선택해 주시고 방향키로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평균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해당 인원수 평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보고서 바닥글을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아래쪽에 총평균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한 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하시면 됩니다. 총평균으로 수정해 주시고 오른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하겠습니다. 다시 맞춤 왼쪽을 해주시면 같은 크기의 중간에 오게 됩니다. 몸무게만 씌워주시고 맞춤 오른쪽 다시 신장도 범위를 씌워주시고 맞춤 오른쪽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인원수를 넣어주기 위해서 신장을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C 한정 바닥글을 누르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해주시고 위아래 높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줄을 선택해서 정렬 탭에서 맞춤 위쪽이나 아래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위쪽으로 하겠습니다 성별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함수로 고치겠습니다. COUNT 적어주시고, 가로 안에는 신장이라는 값을 써도 되지만, 보통은 별을 많이 씁니다. 별을 쓰시면, 신장이나 몸무게에 상관없이 전체 필드의 개수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뒤에 명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함수 뒤에 글자를 붙일 때는 end 연산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명 쌍따옴표 카운트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를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주시고 드래그해서 성별을 선택해 주시고 맞춤 오른쪽 한 줄을 선택해서 맞춤 위쪽으로 하겠습니다 잘리는 내용이 없는지 홈 탭에 보기, 레이아웃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가운데 정렬이 되었고 소수점 자리가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소수점이 표시되지 않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숫자들만 범위를 지정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서식 탭에서 오른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평균에서 소수점 자리가 표시되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해서 형식 탭에서 형식을 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학생 번호는 숫자 두 자리이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서 숫자 두 자리가 학생 번호의 중간쯤에 오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성별은 글자고 카운트에 명이 붙어서 카운트에 명이 붙어서 숫자와 글자가 합쳐지면 문자가 되기 때문에 범위를 씌워서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겠습니다. 홈탭에 보기, 인쇄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역 너비가 페이지 너비보다 크고 추가 공간에는 항목이 없어서 일부 페이지는 공백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가 있죠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으로 약간 크기 때문에 의미 없는 공간이 인쇄가 됐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게 하시기 전에 1페이지에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잘린 내용은 없지만 학생 번호의 위치는 좋고 신장과 몸무게, 비만율의 위치가 조금 맞지 않죠.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범위를 지정해서 방향키 왼쪽으로 위치를 조금 이동시켜주시고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비만율을 왼쪽으로 조금 옮겨주시고 몸무게와 신장의 위치도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신장과 몸무게를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홈탭에 보기 인쇄 미리 보기를 해 주겠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몸무게가 전부 두자리 숫자고 신장도 모두 세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끝이 위치가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가운데 정렬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력했을 때, 오른쪽 끝이 일직선이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인쇄 미리보기 닫기를 해주시고, 몸무게를 선택해서 정렬, 맞춤, 오른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신장도 선택해서 맞춤, 오른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서 가운데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홈탭에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반율은 오른쪽 정렬을 하셔야 되죠. 세자리, 두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쪽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 번호도 두 자리 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쪽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신장과 몸무게는 모든 숫자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됩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상단 위쪽 여백을 60을 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검정색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보고서머리 글을 선택하시고 서식,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선택하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 판정 바닥글을 선택하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가는 선을 그어주겠습니다. 상단의 디자인 탭에서 선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고 옆으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Ctrl-C 페이지 머리글을 선택하시고 Ctrl-V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선을 선택해 주시고 정렬해서 맞춤 왼쪽을 해 주겠습니다. Ctrl+C 판정 바닥글을 클릭해 주시고 Ctrl+V.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시고 여백도 조정해 주겠습니다. 선을 하나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시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판정을 정상, 비만, 과체중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에서 눈금자가 교차하는 사각형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정렬 및그룹화를 선택하겠습니다. 판정에서 오름차순을 내림차순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학생 번호는 보고서 마법사에서 오름차순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정상, 비만, 과체중 순으로 정상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틀린 부분이 하나 있네요. 청평균에는 인원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인원수를 지워주겠습니다. 보기, 인쇄 미리 보기로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틀린 내용이 없다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보고서를 닫아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